음! 맛있어? 신기해! 님들 안녕하세요? <웃음> 어색스! 물컵이 이렇게 커! 단정! <웃음> 단 <웃음> <웃음> 맛있어? 퇴근하시나요? 저 네. 네. 칼퇴하시나요? 당연하지. 오랜만에 칼퇴하는 정장이 씨. <웃음> 기분이 어때요? 좋아요. 여기 좀 봐봐. 여기는 10층. 여기는 콘텐츠팀 마밤 이렇게 밝으냐. 아 이거 앙리바도 아닌데? 뭐야 이게? 맛있겠다, 그치? 응. <웃음> 이상한 거 보고 있어 비린내나? 해아 okay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여기. 여기. 뭐 아, 이거 안 되는데. 전거이거래데 원 이상, 아니 얼굴만 안 나면 돼 다음 부터는까 전에 응, 네. 아, 우와. Playing... 우와, 뭐야? 허리띠를 다쳤는데, 허다 우와! 뭐야? 이거 하요쳤는데허리띠나 다쳤는데, 허리띠를 다많는데 g r a 옥상에 나왔습니다. 근데 바람이 너무 불어. 근데 좀 무섭다. 12층 뷰. 안녕하세요. 저 인턴 친구들입니다. 현정이, 어진이. 독재할게. 아, 어떡해. 어나 근데 이거 끼고 있어. 아, 응. 그래? 네? 나올라나아 근데 계속 사고청에 무슨 약간 집에서 하는 식으로 했는데. 어가지 처음에 못 찍었지? 처음? 처음에? 그냥 내가 먹어. 그냥 너어그이너 어, 먹는 거 다시 찍을게. 그게 나왔을라야? 밝아요 여러분 진짜 봄이 다 됐다 그지응또 오늘 미세먼지 많아서 마스크 쓰는 보다안떠 맞아 맞아 똑같이 <웃음> 이렇게 창창할 때 퇴근을 <웃음> 하다니 오늘 하루 어땠나요? 현종 씨 말해주세요 <웃음> 오늘? <웃음> <웃음> 오늘은 덕후놀이하고 아, 아까 책읽다가할게 어, 없어서 책 읽고 가끔 이런 날이 있는 거지 진짜 오랜만에 이런 날이지 항상 이렇지 않습니다 우리 원래 엄청 높은데 아, 오늘따라 좀 여유롭더라고 <웃음> <웃음> 행복한 금요일이었어 힘들었어 이번 주잘가나 여기서 몇번 타? 잘가 안녕